그리고 또한개고민 있어요. 또 있어요? 혹시 한숨 쉬듯이. 아... 아... 아니? 그럼 오늘 저희 출연자들 중에서 누구랑? 그 해주신. 델급 이리로 와봐요. 네. 요즘 뭐 해요? 사는 게 어때요? 저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요. 벌써 이제... 1월이야 12월? 이제 12월이에요. 네. 말도 안 돼요. 대박이죠? <웃음> 여러분은 2021년 잘 보내셨나요? 보내셨어요? 드레싱 잘 계셨나요? 네, 잘 지내죠. 2021년에 최고 달성한 것은 트위치 파트너 오, 투파 체크 받지 체크 받 저는 싱글 앨범 낸거 대박이야, 잘했어 오, 맞아, 맞아 그 싱글 맞아. 앨범, 여러분들 고민 이 있으시죠? 고민 많죠? 네, 제가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주었는데요 전단지요? 전단지요? <웃음> 이런 전단지를 요즘에도 팔아요? 21세기? 고으십니까 고민 오. 1타 강사의 고민 상담소 5분의 2천원 회이실로 오세요 오잠깐 어? 5분의 2천원이 주차요금도 아니고 너무 비싸요 <웃음> 거의 주차요금 급이에요 지금 어, 어. 자 고민 있으시죠? 네 그러면 회의실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아저문적 가요? 네 제가 사실 고기가 다르게 고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분의 2천원? 만원 사용하고 오겠습니다 어? <웃음> 안녕하세요 양정훈 <웃음> 이름을 <웃음> 알아요 9여 6살 어? 맞아요 맞습니다 너 고민 있지? <웃음> <웃음> 전단지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 곰인 네. 2천원인데 선불입니다 선불이요? <웃음> 아, <웃음> 네아 제가 어느 정도 할지도 모르는데 선불이라는 <웃음> 지금 시간 흐르고 있어요 아 지금 그 <웃음> 네. 지금부터 시간 되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셨을 때가 3시 4분이었는데 네. 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유진 호님께서 이제 100만이 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 아니에요 아그 사람 아니 네.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상황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유준오예요. 유준오. <웃음> 유준 오. 네. 오 분의 2천 원에서 그래서. 오. 유준오. 유준 오이 어때요? 그런 <웃음> 유준 오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런 면같 유준 오이 선생님 저는 리플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제 꿈은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뭐 연기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음. 이런 식으로 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음.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 아좋말 그거 안돼 또 이렇게 나가면 안되고 아. 이메이 나가야 돼 무게나 진중함의 깊이에 대해서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게 좀 고민이에요 예. 해했 네. 네. 네. 우리가 29분까지니까 <웃음> 5분만 시간을 좀 줘요 아 네? <웃음> 정리할 시간을 <웃음> 후사리를 죽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은 그들의 인생일 뿐이고 음. 나를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의 음악이나 나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거나 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 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찾아봐 주겠냐 이거죠 아 그쵸 그쵸 네, 말이에요. 이런 니플이나 이런 다양해서 먼저 얼굴을 익히게 하는 것 자체가 음. 저는 굉장히 좋은 얼굴 도장 찍기라고 생각해요 어...얼도장? 아, 도장 응. <웃음> 근데 맞아요. 본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어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영상에서는 잘보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영동 씨는 말하고 다니잖아요 음악도 하고 네. 모델도 하고 다 한다는 아, 주변에서도 말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양주홍 씨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쪽 알려라 리프를 음. 통해서 음, 알겠습니다 아 벌써 뭐1 5 16분 남았어요 16분 남았어요? 음. 그리고 또한개 고민이 있어요 또 있어요? 혹시 황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음, 뭐라고? 형제 자매가 있으세요? 형제 자매? 네. 없어요. 외동이에요. 아 외동이세요? 네. 여전생 동생 있어요. 남동생이에요. 네. 네. 동생이 저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되게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음. 저는 밖에 나가야, 세상을 만나야 얻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저랑 너무 다른 성격 때문에 제 동생이 정말 답답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아, 동생이 답답하다? 잘봐좀나가지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동생한테 너무 잔소리가 될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음. 결국은 대화가 단절이 돼요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동생이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음. 다니고 나서부터 지금은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어떤 식으로 좀 다가가면 좋을까 고민입니다 음, 오케이. 어? 부모님은 모르는데 본인만 아는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부모님이 모르는 음.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부모로 느껴질 때도 있고 음. 친구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왠지 친구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어.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근데 요즘에 는 대화가 단절되고 본인도 이제 본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또 다른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음. 그런 얘기만 듣기로는 음. 뭔가 부모의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동생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함께 할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친구처럼 다가가는 형이 되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거는 진짜 고민이 좀 타파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웃음> 형님 혹시 형님도 내조의 왕이 되고 싶으신 게 꿈이에요? 혹시? 난 내조예요. <웃음> 난 내조를 지금도 잘해요. 아 진짜로요? 여친은 없지 마요? 형 어쩌고 한테도 일하네. 우결하고 싶다고 그랬지? 하고 한 적은 없어. 그럼 우결 저희 실연자들 중에서 누구랑? 그 해주시지. 형님 <웃음> 진 감사합니다. 학생. 예. 아주 개인적으로 아좀 좋았어요. 1대1로 대화하는 듯한 이런 느낌. 자 시작. 넌뭐 했어? 아 진짜 좀 진지하게 써. 여유로운척하고 있어요. 박주연. 오제 이름을 아시네요? 2 6 살. 아닌데요? 열살인데요? 네 열아홉 살. 어? 열아홉 <웃음> 살? <19살? 웃음> 저 어제 수는 거 같아요. 아뻥 뻥치지 마요. 몇분할 거예요? 선불이에요? 선불이에요? 응. 바아 대나무. 얼마 하면 돼? 되... 몇분 <웃음> 가능할까요? 어이구... <웃음> 몇분 <분은> 가능할까요? 이건 뭐... 달밤 새는 것도 가능한요 제가 고민이 뭐냐면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되게 약해요 성대가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 목이 쉬어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부르면 목이 쉬어요. 음. 도레인파솔라시도 한번 해 봐요. 도레인파솔라시도. 생목이네. 예. 네. <웃음> 발성을 배워야 돼요. 생목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목의 힘으로만 말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낼때 복식 호흡을 써야 돼요. 싶으면. 아. 노래할 때도요. 왜? 노래할 때 당연하고 말할 때도.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게 생목이고 예. 네. 아, 이식시 이거 허허허 이렇게 봐 아니 지금도 뭐 먹으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배 한숨 쉬듯이 아어 그렇지 고개 말을 섞는 거야 아아 아, 아 <웃음> <웃음> 아우, 이거 어떡하냐. 진짜 고민이죠? 학원을 다녀봐요. 보컬 트레이닝 학원. 보컬 학원을 다니면 이제 그걸 배울 수 있구나. 네. 저도 교회 다닐 때 성가대를 했었어요 아 거기서 이제 호흡을 오래 유지하는 법이나 두성 내는 법이나 이런 걸 배웠어요. 두 성? <웃음> 복식만 사용해도 목이 쉬는 경우가 현적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이목으로 TRS 부르거든요. <웃음> 아, 그러면은 그러면 성대결절 오는 거예요. <웃음> 노래방에서 티어 어떻게 참아요? 그건 못 참지 <웃음> 맞지? 본인이 어? <웃음> 충분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네. 상하면 안 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목소리가 매력이거든요 열어 돌렸어요 뭐? <웃음> <웃음> 카카오 페이도 되고 현금도 되니까 음. 음. 자, 그러면 저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정답 다 왔습니다. 최마태! 어!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5분에 2천원이고 선불이에요. 아, 저는 30초면 됩니다. <웃음> 어... 1분에 4백원 아닌가요? 2천을 5로 나누면 그럼 200원만 내셔요. 네, 200원. 제 고민은요. 음. 지금 이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짠다를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 영상 분량이 길다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네. 좀 해야지. 어떻게 1인데. <웃음> 분이 30초 됐어요. 감사합니다. 응.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현금으로 보내주시면 돼, 200원만. 세금 안 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씨... <웃음> 유준호의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5분의 2천 원. <웃음> 언제든지 회의실 오십시오. 비싸요, 근데 좀. 200원에 놓고 말... <웃음>